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이번 시리즈에서는 집권 초기에 과연 주식은 늘 상승하느냐 라는 믿음이 사실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저의 지난 시리즈 중 개미 투자자의 반대로 하면 된다 에서 소개된 내용만 숙지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상장 기업 데이터 분석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 지점으로 일단 워프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내려올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고지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시간을 뛰어넘어 그 상태로 갈 것입니다. 첫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 단계에 이미 왔고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상태, 즉 표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보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오면 되지 하는 거꾸로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새로 출범한 정권의 집권 초기에 주식은 상승한다 라는 이 믿음이 사실인지 알아보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나중에 이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 자유롭게 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 날짜가 쭉 있고요. 김영삼 정권 때 이게 아마 출범한 그 날짜일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갭이 아마 있을 텐데 이런 토요일, 일요일은 증권시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제외하면 쭉 날짜별로 코스피가 어떻게 됐고 등락률이 어떻고 거래량 그리고 그때 이 날짜에 해당될 때이 대통령은 그때 누구, 정권은 누구였는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프레덴셜 데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쭉 해서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정권이 출발할 때 스타트는 딱 이랬습니다 644.7 자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시작 대비 이 날짜, 그두 번째 날짜에 가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자 첫날에 대비해서 644.7에서 642.96 즉 1.74가 줄었고요. 집권 3일차가 되자 첫째 날 대비 마이너스 10.97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11.71 이렇게 쭉 해서 첫날 대비 이제 얼마나 올랐느냐가 여기 K 열에쭉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쭉 이렇게 있고 데이터는 뭐 편의상 제 마음대로 7월 31일까지만 받았습니다. 실은 집권 초기 뭐 글쎄요 1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다 했어요 아무튼 자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뭐냐면 각 정권별로 집권한 날짜 대비 얘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렸는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날짜를 X축에 놓고 얘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는지를 이 Y축에 이렇게 싹 놓으면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언제는 집권... 딱 첫날에 비해 떨어졌고 올랐고 이런 추위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 집권 초기를 딱 확인해보면 뭐 진짜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파일부터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저는 쉼표로 구분된 값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등락 뭐 이런 자 표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파일이 다운로드가 받아졌어요. 뭐, 간단하게 이름을 바꿀까요? 그냥, 코스피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JupyterLab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알려드리면, 여기다가 그냥 JupyterLab이라고 쓰시면 돼요. 랩이라고 쓰시고 하면, 잠시 후에 어떤 웹브라우저에 이런 콘솔이 딱뜰 겁니다. 저는 참고로, 그냥 얘를 싹붙여넣기할 거예요. Ctrl C. 아마 뭐, 지금 이미 브라우저에 다뜨셨을 텐데, 저는 그냥, 요런 데서 비밀스럽게 하겠습니다. s e l 자 여기서 어, 노트북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요 버튼이 이제 어떤 뭐를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자 파이썬3 노트북을 난 만들래 라고 하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한 폴더 위치가 제가 특정해 놓은 폴더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이름을 바꿔놓은 그 코스피.csv 를이 노트북 안에 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폴더 구조를 잘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 이 파일이 있는 이 위치 있죠 이거를 절대 경로라고 아마 할 텐데 얘를 그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자, 다옴표 넣고 이 안에다가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정상적인 파일 경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역 슬래시를 두번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역 슬래시를 그냥 슬래시로 이렇게 바꿔 써주시거나 얘 아니면 얘둘중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무거나 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 기본이 되는 pandas 라이브러리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이었으니까 csv 파일을 읽어야겠죠 리드 csv 그리고 그 파일의 경로는 여기인데 여기에다가 슬래시 하나 더 넣어주고 저는 이름을 코스피 p c s v 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정도까지 쓰시고 아마 탭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자동완성이 됩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Shift 엔터 쳐보면 네 제가 방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에 쭉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근데 저는 얘를 어디 변수에다 저장한 건 아니니까 그냥 df underscore 코스피는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저는 이 표를 이렇게 한번 딱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표 전체를 요 df 코스피 라는 곳에 쏙 집어넣어서 이제부터 df 코스피에는 네이 표가 잘 담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12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하고 얘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x축에 놓고 얘를 y축에 놓으면 되는데 대신에 프레지던트가 뭐 우리는 모든 정권을 다 한번에 필요로 한게 아니라 김영삼 정권 따로 김대중 정권 따로 노무현 정권 따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선택하고 싶은 그 데이터의 특정 값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필드 그열 이름은 프레지던트 입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 정도까지만 하고 또 탭을 눌러보면 네두개 자동완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냐 얘냐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린 예죠 그래서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같다 같지 않다를 표시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하나를 쓰는 거는 내가 어떤 값을 이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 이렇게 할당을 하겠다는 뜻이고 같다 다르다를 표시하실 때는 등호를 두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이라고 하고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를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헤드라고 하고 이 안에 숫자를 써 주시면요 제일 위에 열 줄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너무 기네요 이것도 다섯 줄만 아, 세 줄만 보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뭐 df 프레지던트는 김영삼이냐 아니냐를 했더니 뭐 true false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첫 번째 행은 여기가 김영삼이 맞으니까 true가 나온 거고 1 두 번째 행, 행도 김영삼이 맞으니까 트루가 나온 거고 셈삼사즉이 앞에는 다 김영삼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루 값이 나오는 거고 이 뒤에는 제일 마지막 가장 최근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죠. 김영삼과 같지 않으니까 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이름을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으로 딱 바꿔보면 이번에 여기 앞 부분은 폴스가 나올 거고 이 최근 거 뒤에는 여기는 트루가 나오겠죠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김영삼 정권만을 싹 발라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전체를 또 브라켓으로 묶어 주신 다음에 df 코스피라고 하시면 자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df 코스피에서 어떤 특정 값들만 이 브라켓 안에 있는 애들만 발라오고 싶은데 df 코스피의 이 프레지던트 값이 김영삼하고 같은 그 행들만 발라오고 싶어 하는 게 이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Enter 치면 네 시작 김영삼으로 해서 쭉 해서 끝에 김영삼 즉 98년 2월 25일에서 끝나게 되고 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그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상태에서 이제 p r e s i d e 를 X축에 놓고 출범 대비를 Y축에 놓고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러면 그리는 가장 간단한 거는 음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뭐 제일 쉬운 걸로 보여드리는게 낫겠죠 import seaborn 뭐 판다스를 pd 라고 줄여서 쓰듯이 seaborn도 sns 라고 뭐늘 쓰더라고요 저도 유래는 잘 몰라요 실은 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이런 플러시죠 얘는 다 선으로 이렇게 다 지점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라인이라고 하면, 네, 라인 정도까지만 넣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또 완성이 돼요. 물론, 이렇게 풀로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자, 저는 늘 탭키를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오타도 덜나고 하니까. 어쨌든, 자, 라인 플러치라고 해서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탭을 한번 이렇게 딱 눌러보면, 내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는 뭐, Y는 뭐, 데이터는 뭐 우리가 넣어야 될 핵심은 얘랑 얘랑 얘입니다. 즉 x축에는 어, 뭐였죠? 우리 그 이름이 프레지던셜 데이였나요? 아무튼 얘를 넣으면 되고 이 y축에는 그 출범 대비 뭐 -1.7인가 일 걔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김영삼 정권만 발라냈던 그 브라켓으로 이렇게 묶여 있던 그거 있죠?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참고를 해오면자 x축은 얘예요. 그래서 x는 프레지던셜 데이, y는 y는 뭐였죠? 열 이름이 네 출범 대비입니다. 자 한글로 그냥 써놨네요. 이거는 출범 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에서 이걸 갖고 올 것이냐 바로 요 데이터 즉 df 코스피 전체가 아니라 df 코스피에서 president 요 열값이 김영삼인 얘만 라는 데이터로 쓸 거야. 이렇게 해주면 shift e n t e r 하면 끝입니다. 전 하고 나왔어요. 물론 지금 한글이 좀 깨지는 이런 어, 뭐 문제는 좀 있지만 어쨌든 자 요게 이제 기준점이겠죠 0. 이 기준점을 시작으로 초반엔 조금 떨어졌다가 오막 올랐어요. 그러다가 좀더 떨어진 데하다가 이때 갑자기 뭐 엄청난 호황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집권 말기에는 네 이렇게 푹 담가지게 됩니다. 근데 네, 김영삼에 대해서 이걸 했으니까 이제 모든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 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이 레이아웃 있죠? 이렇게. 있으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명의 대통령 기간, 재임 기간에 따라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를 그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6개를 어떻게 그리고 이 6개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 부족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더 계획된 그리고 잘 정리된 그런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